가스 처리장 스케이트보드 파크에 왔습니다. 드넓은 그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스케이트보드 타기에 정말 좋은 바닥으로 되어 있어요. 단지 이 결이, 결이 좀 다르긴 한데 여기더 촘촘하죠? 여기? 여기 좀 넓고. 넓은 곳은 괜찮은데 좀 촘촘한 곳에서 여기가 살짝 걸릴 수가 있어요. 여기. 이 사이에. 어, 그런 거 제외하고는 여기 정말. 좋은 스팟입니다. 여기 보면은 포터랑 뱅크 형식의 기물과 가운데 기물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. 여기 반대편에도 그래서 왔다 갔다 보드 타기에도 괜찮고 이 넓은 플랫을 이용해서 기술 같은 거 연습하는 것도 엄청 좋아요.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. 어, 여기 스케이트보드 스팟에서 타는 스케이터들이 돈을 모아서 구매한 펌박스로 사용할 수 있는 조립식 기물도 배치되어 있습니다. 녹은 좀 틀었지만 어차피 이런 녹은 왁스를 칠하고 다시 그라인드를 하면 괜찮아지기 때문에. 이 펌박스도 여기 자체 제작인가 이게? 아무래도 자체 제작 같은 펌박스도 있고 높이는 한 성인 정강의 반 정도 되는 높이 강일도 있고요 전형 레일도 있습니다 밤에 LED 조명이 켜지긴 하는데 일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켜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, 이게 새로 생겼네 어그레시브 스케이트, 스케이트보드, BMX 자전거는 벤치에서 타지 마세요 벤치가 블록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모서리도 좀 뭔가 긁은 흔적이 있죠 아마 보수를한것 같아요 위에 색깔이랑 좀 달라가지고 자 그럼 오늘도 케이스보드 2 1차 점만 풀었는데 이렇게 덥네 괜히 긴팔 입고 왔나 탈 타는 것 때문에 긴팔 입고 왔거든요 스케이트보드를 잘 타려면 일단 뭐 저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지만 매번 똑같은 루틴을 만드는 게 좋아요 아뭐 준비운동하고 푸시오프하고 알리 자기가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을 이것저것 중구낭방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딱 정해서 제자리 알리를 몇번 하고 그 다음에 뭐 플립 계열 연습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루틴을 일단 정해 놓고 꾸준히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 마치 그 기술들이 몸에 습관처럼 바뀌거든요 그렇게 될 때까지 루틴을 정해서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일단 저부터 제자리 알리서부터 이제 연습해야겠죠. 제자리 알리. 오! 전에 같이 보드를 탔던 경촌파크에 유명하신 분 있어요. 준우형이라고준우형이 처음 보드 탈때 제자리에서 완벽하게 수릭을 할수 있으면 뭐 주행이나 이제 뭐 다른 기물을 응용한다든지 그런데 어렵지 않고 가볍게 할수 있다 이 얘기를 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알리를 처음 할때 제자리 알리서부터 진짜 구걸화 했었어요 제자리 알리 하면서 어 제자리 알리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럴 때펌박스에 50-50 그라인드 거는 거를 같이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체감한 거고 제가 처음에 배, 보드를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자리에서 연습을 하는 거를 그 마인드를 되게 신념으로 생각이 든다라고 나 할까 그래서 모든 거 트릭할 때 일단 제자리에서 일단 연습하고 근데 모든 기술이 무조건 제자리에서 연습을 할때잘 돼야지만 주행할 때잘 되고 이런 게또 아니거든요 근데 자신에게 맞는 연습 방법도 좀 찾아야 되는 것, 것이기도 한데 저같은 경우는 제자리에서 먼저 연습을 하고 뭐 기물에다가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응용동작을 할때좀더 쉬웠어요. 근데 지금은 또안 돼. <웃음> 지금은 또안 돼. 몇번 했지?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파크마다 아니면 스팟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꽃갈, 꽃갈콘이 있는 게좀전좀 좀 좋더라고요. 좋은 것도 좋은 건데? 이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느낌? 알리를 할때 장애물이 있으면 몸이 또 이걸 넘으려고 더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? 그래서 처음에 이걸 놓고 주행 알리를 하면 걸려서 넘어지더라도 더막 뛰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아예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일자로 놓고 뭐 이것쯤은 무겁게 할수 있으니까 더 더. 이 하얀색 선이 있으면 뭐 이런 거 맞춰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. 그 단계는 자기가 조절하기 나름이지만 이런 것도 계속 꾸준히 하다보면 습관처럼 익숙해지는 거죠. 계속 넘다보면 이높기가 자 이걸 넘었다 그 다음은 여기 위에 이제 보드를 올려놔도 되고 이걸 여기 아각 모서리끼리 더 폭에서 더 좁히면 높이가 더 높아질 수있습요 여기 보면 저희 한 무릎 바로 아래 어 오늘 근데 컨디션 좋은데 아또 이거는 또 알리를 하다보면 누구나 목표를 잡는 꽃밭 세워서 넘기 아 이런거 너무 중요하지 한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. 진짜 꾸준히 잘 꾸준히. 얼마나 했지 한 30분 했나, 50분 했나? 저는 보, 예전에는 진짜 엄청 했거든요. 예전에는 진짜 엄청 했는데 뭐 지금은 좀짬이됐습니다 클립을 좀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타기 탔는데! 패스, 패스! 아! 아! 아! 아! 발목을 접었습니다 근데 심하게 접질린 것 같거든요? 살짝 접질린 것 같은데? 진짜 심하게 접질리는 분들은 아예 발목이 니혼 자가 되거든요. 그나마, 어 다행인 것아요 어우, 요는 그만 해야될것 같아요. 아닌데? 안 외로운데? 나 아, 괜찮은데? 보드 더? 좀더 쉬었다가, 보드 타다가 할 건데? 아닌데? 사람 찾는 거 아닌데? 아, 사실, 아직 좀 아파서, 아픈 게 아니고 그냥, 뭐 좀더 쉬었다가. 아우, 아왜 적질렀지? 이거 뭐 아닌데? 좀 살이 지금 오래돼가지고 그냥 늙은 살인데 늙은 살? 아니 이건 효과가 다된 건가 이게? 다 찢어지고 그러긴 했는데 이게 젖어금 나다고 뭉쳐. 도 정말 중요해요. 왜냐면, 충격 흡수가 잘 되는 깔창이면 다리에 피로도가 덜 쌓이거든요. 덜 다치기도 하고. 아닌가? 깔창 되면 적접 접수는... 아, 아 깔창이 좋요 선박스를 사와야겠죠 이레치가 좋으면서도 은근히 안 좋아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, 봐봐 여기 높이 조절할 수 있는 건 좋아. 근데 이게 흔들리는 건안 좋아. 그리고 길이를 연장할 수 있는 건 좋아. 근데 여기 막 수평이 안 맞는 건안 좋아. 등등 장단점이 있어요.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연습할수 있으니까 나는 지금 발목이 안 좋아. 아니 아니야 좋아 좋아 진짜하자. 저질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, 같은 느낌이 거의 없을 정도로. 그래서, 열번 했지만 연습은, 체력이 더 있으면, 더 있었으면, 더 탔을 텐데 지금은, 힘이 너무 높아요. 그러니까, 항상 트라이 할 때, 열번 했는데 열번 느낌이 다르게 시도했다면,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, 스트릭 같은 경우, 아니면은, 내 개인 영상을 촬영할 때 조금 긴장은 되더라도 내가 보듯하는 그 느낌 자체는 거의 고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진짜 항상 똑같은 느낌으로 타려고 이발 놓는 위치나 스탠스도 마찬가지고 항상 똑같은 위치 똑같은 느낌으로 타려고 계속해서 100번 했을 때 똑같은 느낌으로 거의 90%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랜딩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, 어떤 기물이든 간에 내 실력이 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이라고나 할까? 그런 게좀 생기거든요. 그러면 이제 트릭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. 저는 일단 몸에 대한 자신감이 일단 누웠기 때문에 저는 좀더 연습해야 돼요. 저는 더, 더 해야 돼요, 지금. 살도 엄청 많이 찌고. 그런 다음에. 아, 오늘은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스테이지 번호하면. 운영을 해야지 뒤로 옮길 지가 있잖아 열어카 이렇게 하면 다운레찌를할수 있는데 여기 지금 빈 공간이 이렇게나 많이 그러면 내 무게로 이거를 누르면 이게 가장, 가장 좋은데 안 많다? 이게 너무 경사가. 안많아니까안 많다? 이렇게. 한 곳이라도 지지가 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높이가 너무 낮아졌다. 나 같은 스리니한테는딱 맞는 레벨이다. 그렇다면 이제 여기로 가서. 휘다거나 바로 트라이하는 것보다 일단 먼저 올라가서 잘, 잘 되는지 으악!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서 여기서 걸어, 걸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프론트 사이드 피티가 아니야 백사이드 피티를 타야지 아 이거 없네 이제 제일 중요한 마무리가 있죠 원상복귀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학교에 와서 이용하고 원래 있었던 자리에다가 놓는 거.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보드 탈수 있게 정리해 두는 거. 그래도 피지컬이 좀 괜찮아졌는데 옛날처럼은 아니지만 좀더 타다 보면 끌어올라올 것 같아요 스케이트보드가 혼자 타는 것보다 같이 타야 진짜 재밌거든요 아닌데? 나 안외로운데? 오늘 진짜 열심히 탔는데? <웃음> 마무리 정리는 확실하게 하고 갈것같아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m h oh. m m